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이제 제가 뷰티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3년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많은 제품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로 화장을 해보게 되면서 꼭 하나씩 새우깡 마냥 계속 손이 가서 너덜너덜해지는 제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꽂힌 제품들이랑 예전부터 절대 빼먹지 않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먼저 베이스 치트키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얘네 없으면 화장 안합니다. 그냥 안해요. 첫 번째 제품은 넘버즈인의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인데요. 맑은 워터 제형의 토너이지만 그알수 없는 아주 살짝 아주 약한 묽은 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피부결 정리 겸이 토너 사용해주면 가벼운 수분 에센스 바른 것 마냥 속 건조도 잡히면서 피부가 부들부들 해지더라고요. 토너만 했는데도 피부에 막 광이 나는 것 같아서 잘 사용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넘버즈인의 3번 뷰티 벨벳 크림인데요. 크림 제형이 뭔가 일반 크림 느낌은 아니고 특유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 발릴 때 바르는 느낌이 수분크림이 아니라 무슨 프라이머 바르는 것 같아요. 보들보들하고 포슬포슬하게 발리다가 피부에 스며들듯 샥 발리는데 피부에 끈적끈적한 광도 안 남고 피부 겉이 살짝 실키해지면서 속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신기한 크림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프라이머는 안 발라도 얘는 꼭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킨푸드의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프라이머인데요. 아 이거 진짜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살짝 노란기가 도는 아주 쫀쫀한 제형의 프라이머인데요. 메이크업 전에 피부에 소량씩 발라줘서 먹여주면 이야 진짜 기초 다 필요 없어요. 얘만 발라도 돼요. 피부 쫀득쫀득해지고 나중에 베이스 올릴 때 그냥 자석마냥 착착 붙게 돼요. 진짜 사랑합니다. 스킨푸드. 자 이번에는 커버 끝장 인생쿠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빈드서울의 윙크쿠션인데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요즘 좀 눈에 많이 띄는 제품이죠 쿠션은 19호, 21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컬러가 차분하게 나온 21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형 자체는 가볍지 않은 쫀쫀한 제형이에요 피부에 발라주면 처음엔 촉촉하게 피부결과 트러블을 꽤 만족스럽게 커버를 해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세미매트하게 겉이 미세한 윤기가 돌며 보송해져요. 균일하게 펴발라주면 진짜 깐달걀 피부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얘는 쿠션이지만 커버력이 꽤 좋다고 할수 있는 쿠션이에요. 특히나 나비존에 있는 요철이나 모공커버를 꽤 잘해주는 편이고요. 21호 같은 경우엔 옐로우 베이스라서 붉은기가 잘 가려져요. 악지성이나 악건성 분들만 아니시라면 추천 꼭 해드리고 싶은 쿠션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해진거 보이시나요? 저 진짜 요즘 이 쿠션 없으면 외출 안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메이크업 뒤트임템을 보여드릴게요. 릴리바이레드 코랄색 라이너랑 머지의 레드브라운 컬러 라이너랑 그리고 에뛰드의 아이보리색 펜슬이에요. 먼저 밀리바이 레드 라이너로 눈 동공에서부터 눈 삼각존까지 일자로 무조건 일자로 살살살 쭉쭉쭉 직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에뛰드 펜슬을 눈 뒤쪽 삼각존 점막에 사용해서 눈 흰자가 확장되어 보이듯이 연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 살짝 붉은기가 도는 밀키한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 뭉침을 정리해준 다음 바로 머지의 시에나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 쪽도 트어주고 눈 동공 쪽에 아주 약하게 라인을 강조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눈이 완전 트여 보여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할 때 평소엔 진짜 항상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에 안 묻는 립 조합이랑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립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스크에 안 묻는 립두 가지는 둘다 메이블린 제품이에요. 저는 이두립 조합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뭔가 핑크에서확 칠리레드로 가는 그 느낌, 그 조합이 좋더라고요. 얘네는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다가 나중에 픽스되면 진짜 막침 줄줄 흐르고 이러지 않는 이상 휴지나 마스크에 정말 안 묻는 립이에요. 심지어 뭐 맛있게 먹어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다음 가을 분위기 갑립 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페리페라의 천상계 여신 컬러를 베이스로 얇게 깔아줍니다. 살구빛 30%, 황토빛 20%, 베이지빛 45%, 오렌지빛이 5% 정도 하는 것 같은 컬러예요. 그 다음엔 데이지크의 메이플 로즈 컬러를 올려주는데요. 딱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단풍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살짝 로즈빛이 오묘하게 도는 컬러예요. 아무튼 요즘 이 조합으로 계속 발라요.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이쁜데 어떡해요. 자 이렇게 제네가지 주제별 추천템 영상이 끝났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